와, 미치겠다, 진짜. 이거 어떡하지, 이거? 현마, 이거 뭐냐? 이거, 이거 현마네. 어, 이것도 현마네. 야, 그일다 이거 뒤현마네, 없어, 현마가 없어. 더 어, 꺼내와요. 전재산입니다. 저는 현마가 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고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툭시즘을 받는 게 아니라 현마를 받겠습니다. 강화데이 때 지뒀던 거 그냥 다싹다 다 현마 받을 걸. 지금 갑자기 후회되거든요. <웃음> 그래 솔직히 현마 900개면 장비 하나 맞추는 거 아니냐. 아니 900개로 못 맞출 리가 없잖아 솔직히. 그래가지고 현마 안 받았지. 근데 못 맞출 줄 누가 알겠어 <웃음> 들어가보자. 야, 6절은 정가, 7절은 정가, 와허야 미쳤어. 야, 7절은 정가다. 아미은 정가, 5가보겠습니다오1은은 정가. 오3은은 정가. 오8은가 정가. 야 정가. 살절은 정가. 5절은 정가. 5절가보자 1재련 정까 3재련 정까 미쳤다 아재련정까아정까 아니네 음 6재련 정가 7재련 정 <웃음> 아, 요거나면 안되는데 밖에 안나오네요 이것도 가봅시다 야 너무한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이런... 이정도면 솔직히 고의로 연맥이란 건데, 아니, 구제련 찍은 게 하나도 없어. 가보자. 어, 예, 구제련. 오오, 좋아. 12제련은... 저... <웃음> <웃음> 아, 나쁜 말을 쓰면안 됩니다. 12제련은 사기쳤는데, 14제련은 사막혔네요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갑시다. 오 17원 오 17원 정가 정가 정가 정가방송 미쳤다 가자 야1 2절런 정가 아이씨 자드 가보자 너무한다 그냥. 너무합니다 아주 그냥 너무하네요 진짜 별라 <웃음> 너무하네요 진짜 자 다시 한번 해보자 하겟 하겠습니다. 제발 12전은 보내주십시오. 이런 씨. 와, 너무 안 가는 거 아닌가, 이거는? 자, 가보자, 가보자. 구재련 정가, 미쳤다. 10재련 정가, 미쳤다. 아 씨. 자, 다시 위에서부터 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15재련까지만 갈 거예요, 저보다. 어 됐어 1 5제련까지 왔어 아 어, 다행이다 정가 아니야 제발 제발 제발 가자 가자 제발 가자 아이씨. 제발 가보자 1 5제련나도 가보자 야 미쳤다 1 2제련 정가 13재런 테넬균 23,000개입니다 아 미쳤다 그냥 구단말 밖에 안 나온다 그냥. 아니 왜1 5재론을못 가지? 아 갔다 왜못 가지라고 하니까 가네? 어 뭐야 80% 간 것도 사기인가요? 이거 이건 사기였다. 오오 오, 오. 와 16절은 정가. 아 아시... 이. 이것도 설마 정가냐? 아 근데 이게 지금 단계서부터는 이게 미쳐 돌아가 가지고 이게 정가하면은 진짜 클라거든요. 안 돼서. 답이 없어요 이게 차례하나 못빵해야돼 이거는 답이 없어 아니 이게 3의 배수도 아니고 이거 너무한거 아닌가 이거는? 와야 진짜 개너무한다 답이 없어요 이게 진짜 이렇게 되면은 아, 했다했다 했다. 아, 18절은 그래도 갔다, 야. 하나 갔다, 하나 갔다, 하나 갔다, 하나 갔다, 하나 갔어 하나 갔으면 됐어. 갔으면 좀 많이 마음 아팠을 건데, 그게 신기 안 한다. 오! 오, 야, 대박! 아, 이거지. 이렇게 해줘야지, 솔직히. 아, 개오바야지 진짜, 방금은. 아, 그치. 이거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근데 꼭 이, 이하라면안가더라 오야, 대박이야! 오, 뭐야! 오, 뭐, 뭐. 자, 잠시 후란이 있었고요. 다 했네. 끝났네.